제가 경험했던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의 실체 제가 들려드릴게요 저는 지금 25살이니까 졸업한지는 5년 정도 지났고 제가 앞으로 찍을 영상은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아주 개인적인 지금은 어떻게 변했는지 몰라요 저때는 이랬고 지금은 다를 수도 있죠 먼저 첫 번째로 문제가 되는 게 군부대 공연에서 의상 관련된 문제죠. 교장선생님이 그렇게 지시를 했다. 그건 개인적으로는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저는 한 번도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실용무용과 공연을 그렇게 많이 다니면서 교장선생님이 한 번도 저희한테 이 옷을 입고 공연을 해달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선생님들께서 군부대 공연은 여자애들만 가라. 힙합 애들은 공연 안 가도 된다라는 말은 들은 적이 있어요. 물론 그것도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저는 저때의 기준을 말하면 다시 한번간조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 되게 민감한 문제니까 제가 다닐 때에는 요장 선생님이 단한 번도 야한 옷을 입어달라, 선정적인 옷을 입어달라, 안아달라 이런 부탁을 단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적은 없지만 실용무용과 전담 선생님께서 군부대 공연은 여자 댄스 팀만 가라 그런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의상 문제가 왜 관련이 없냐면요 의상은 그 팀에서 회의를 해서 결정하거나 아니면 그 안무를 짜주신 선생님께서 정해주신다거나 제가 다닐 때는 교장선생님이 교 의상을 이래라 저래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진짜예요 한 번도 없어요 시험무용학과는 공연팀이 이렇게 세 개로 나뉘어요 아 우리 내네 팀이었다 비보이랑 팝핀 동아리 팀 하나 에세이포인트라는 어 하나 제가 다녔대요. 그리고 걸시힙합팀 하나, 펑키체즈팀 하나, 저는 펑키체즈팀이었고 힙합팀 하나 이렇게 총네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첫 번째 말했던 에세이포인트라는 동아리를 제외하고는 이세 팀은 저희가 방과 후에 따로 수업을 돈을 주고 듣고 그 수업에서 배운 거걸 바탕으로 워크숍이나 학교에서 지시를 하면 본인 동의 하에 갔어요. 본인 동의 하에. 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본인 동의 하에 있어서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욕심 때문에 공연을 다녔어요. 짜여진 안무에 대형이 있는데 맨날 가, 맨날 공연에 똑같은 공연을 가. 근데 오늘 하루 내가 빠져. 하기 싫어서. 그러면 은 다른 친구들은 나 하나 때문에 공연 대형을 다 바꿔야 돼. 이런 책임감 문제도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무대 욕심 때문이고 세 번째는 학교에서 시켜서도 있었고 포트폴리오에 도움된다는 강사님의 제안 그런 어드바이스가 있었고 이렇게 세 개였어요. 근데 솔직히 전 지금 공연 그렇게 많이 다닌 거에 대해서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다른 과는 모르겠어요. 이건 무조건 실용모형과 기준이에요. 반갑우를 듣는다는 목적은 저희 때는 그거였어요. 워크샵에 쓸수 있다. 많은 무대를 쓸수 있다. 그첫 번째로 말했던 자주적인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다른 퍼포먼스에 비해 무대 올라갈 수 있는 횟수가 적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되게 자주적인 활동이 었어요 되게 멋있죠. 자주적으로 되게 자주 학교에서도 요청을 주지만 때로는 자기 자신이 공연을 구해서 공연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보시는 거죠. 전 제가 말하고 싶은 팩트는 군부대 사실은 저 때는 아니었어요. 그럼 두 번째 공연비는 제가 그 뉴스에서 추적 60분에서 개인 통장으로 받았다. 이거는 제가 처음 들은 사실이고요. 만약에 알았다면 라 저희도 불만을 표출했었겠죠? 하지만 저희는 몰랐어요. 저희가 저희가 할때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지만 저희 때는 그걸 몰랐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의상비나 교통비를 한 번도 지원받은 적이 없습니다. 저희 사비로 간거 사실이고요. 집올 대로 사비로 갔고 한 번은 지하철에서 버스 끊겨가지고 엄마한테 데리러 오라 그런 적도 있어요. 정말 사실입니다, 이건. 그리고 시설 문제, 학비 비싼데 시설이 좋아지지 않는 그건 사실입니다 학비는 비싸요 하지만 그렇게 좋은 연습실은 아니에요 지금은 많이 발전했겠죠 지금은 많이 좋아진 편이에요 원래는 이렇게 한 스튜디오를 지금은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는 방이 있거든요 그게 원래 하나밖에 없었어요 크게 하나였어요 그래서 연습을 하려면 서로 막 자리 찜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학비는 비싼데 시설이 그렇게 빨리 좋아지지 않는다 교통비, 의상비 지원 하나도 없다. 사실 세 번째 지금 모르겠어요. 우리 때만 해도 방과후를 들어야만 공연을 할수 있다는 식으로 말하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욕심 있는 애들은 동아리에 들어가거나 해야 되는데 방과후 듣는 친구들이 더 많았죠. 그리고 또 무슨 문제가 있을까? 제... 생각에는 모르겠어요 다 사람마다 다르니까 전 학교 되게 만족하면서 다녔거든요 막상 졸업하고 나서 거기에서 했던 공연들과 모든 것들이 저한테는 좋은 경험이 됐고 일단 예고를 다니면 좋은 점은 보는 눈이 생긴다 그래야 되죠 솔직히 만약에 연기 전공을 한다 그러면은 학안 다니고 학원만 다녀요 그러면은 저의 시야에서 실력이 국한되잖아 보는 애들은 정해져 있어. 얘네들은 다 맨날 보는 애들이야. 그러면은 어떻게 다양한 시야가 생기겠어요? 제가 그래서 유학을 온 이유 중에 하나가 국한된 시야를 갖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일단은 춤이라는 건 배우면 일단 볼수록 새로운 스타일이 생기는 게 춤이니까 다양한 걸 봐야 다양한 걸 표현할 수가 있죠. 카피는 창조의 어머니죠. 카피 먼저 시작하는 거죠. 진? 진짜 학교 시스템 중에 맘에 안 들었던 게 너무 학교 경사에 너무 지금 모르겠어요 나 때문에 너무 팬들을 너무 많이 불러 이렇게 자기 학교 학생들을 보호해야 되는데 뭔가 학교의 시스템이 연예인 위주 유명한 연예인 위주 그리고 그팬 위주 회사들 위주 음. 학교 특성상 예술고등학교인데 예술고중학교라고 해도 케이팝 학교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은 너무 연예인한테 대우를 많이 해줘요 또 문제가 하나 있다 내가 봤을 때 문제가 하나 뭐냐면 연예인들 결석하는 거 봐주는 거 너무 안 나와요 학교 연예인들 제때 제가 다닐 때 몇몇 연예인들은 진짜 잘 나왔거든요 학교? 근데 몇몇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은 자주 안 나왔어요. 팩트. 그리고 두 번째, 시험 볼때 가끔 시 교무실에서 보는 연예인들이 있었어요. 그게 너무 불만이었어요. 다른 학생들 다 거기서 시험 보는데, 다 교실에서 시험 보는데 연예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에어 여, 더운 여름에 에어컨 쐬면서 교무실에서 시험 보는 건 아니죠. 아무튼 제가 추정 60분을 봤을 때 그냥 전체적으로 몇 개는 사실고몇 개는 사실이 아닌데 저는 개인적으로 교장선생님이 그렇게 나쁜 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다 보는 시야가 다르니까 아또 문제점 있다 그곳이 사립학교다 보니까 되게 오래된 선생님분들이 많아요 근데 뭐, 제가 선생님, 제가 제자로서 선생님들의 능력을 판단할 수 없지만, 제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거는, 한 선생님이, 한 과목만 가르쳐야지, 이게 전문적이고, 그런 거잖아요. 한 선생님이 어떤 때는 이거 가르치고, 내년에는 이거 가르치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건 좀 제가, 뭐야, 전문적이지 않은 거 아닌가? 그런 경우가 한번 있었어요. 뭐 모든 선생님이 그런 건 아니고. 아무튼, 이건 모두 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기준이었으니까 제가 졸업하고 나서 모든 것이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2000.. 제가 재학할 당시의 상황은 그러합니다. 아 그리고 내가 좀 짜증났던 거 하나 있다. 저희가 학교가 연예인들이 되게 많이 다니잖아요. 그래서 항상 회사 관계자들이 되게 많이 와. 캐스팅하러 학교에 되게 많이 와요. 학교할 때도 많이 오고 아니면 학교에 직접 들어올 때도 있고 팩트 하나 더 재학교에 다닐 때 회사 관계자들이 교무실에 가요. 그리고 전교생 증명사진이 있어요. 얼굴을 보고 메모지에 적죠. 그리고 방송을 합니다. 3학년 3반 누구, 2학년 1반 누구. 교무실로 오세요. 교무실로 가요. 회사 관계자 얼굴을 봐요. 걔네들이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은너 오디션 보러 와. 이럽니다. 점심시간에 뭐 1학년 1반 김우현 학생, 2학년 3반 우유미 학생, 교무실로 와주세요. 이러면 은 가면 은 회사 관계자들이 증명사진을 보고 캐스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건 그거에 윤리적인 문제, 문제거나 문제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평가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짜증났어요 왜냐면 나한테 는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니까 질투났거든 근데 이쁜 애들은 많이 불려가더라고요 질투나더라고 근데 뭐 어쩌겠어 자신이 가진 게다 다른데 그지 인정해야지 연예인은 잘생기고 예뻐야 스팟라이트를 받는 직업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야. 라고 합리화를 하면서 굉장히 짜증나 있다. 팩트. 무튼 빨리 해결돼서 그냥 학교 빨리 정상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해피엔딩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솔직히 학생들 마음도 이해하고 선생님 마음도 이해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말잘 못해요. 그냥 팩트만 말해드리고 싶었어요. 판단은 여러분이 하세요. 판단은 여러분이 음 졸업해서 뭐하나. 시영무용과 졸업해서 뭐하나 다양한 친구들이 있어요. 끝까지 연예인이 되겠다는 꿈을 저버리지 않는 친구. 끝까지 댄서가 되고 싶다는 꿈을 저버리지 않는 친구. 끝까지 교수가 되고 싶다는 꿈을 놓지 않는 친구. 유학 가겠다는 꿈을 이룬 친구. 잡니다.